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상업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네, 저는 2006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그리고 학습 어플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쯤에 아는 개발자와 함께 간단한 어린이용 퍼즐 게임 개발을 했었는데요. 별다른 마케팅 없이도 어, 약 10만 다운로드가 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 흥미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가미를 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어, 학습을 하면서 어, 그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퍼즐 게임을 개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2014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어, 처음에는 기부천사 양궁과 네모로직 월드라는 간단한 액션 게임과 퍼즐 게임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엑스클론과 하이퍼클래스라는 그 컴퓨터실 보안과 복구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학교나 어, 이런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특허를 등록을 했고요. 어, 이 모바일 게임 개발 기술과 이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어,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한 것이 어,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어, 뉴뉴의 블록놀이입니다. 어, 뉴뉴의 블록놀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어, 수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학습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퍼즐 게임이고요. 어, 동화 스토리와 퍼즐 맞추기 그리고 수학 퀴즈 맞추기가 연계가 돼서. 어, 수학과 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그리고 맞춤형 툴킷을 제공을 해서 어,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어,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 뉴뉴의 블록놀이는 그 얼마 전 와디즈 클라우드 펀딩 성공을 했고요. 또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어, 중국이나 독일 등 어, 여러 나라에서 어, 게임 어플의 우수성과 사업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 외주 방식으로 개발을 하려면 주도적인 개발 지시가 중요한데요. 어, 이를 위해서 그 외주를 발주하더라도 그 개발 과정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외주, 외부, 방식설계 사례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씨가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앱으로 한번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앱 개발에 대해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외부 용역 설계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 A씨가 개발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어 먼저 본인이 전문가가 되어야 됨을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이 비즈니스 모델 앱이 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셔서 하신다면 저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 개발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안목과 그리고 그것을 어 개발을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학습기간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고객이 누구고 그리고 거기에서 타겟 고객이 누구고 그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니즈를 제품화 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 로드맵 그리고 그 기술이 어떤 것이 내가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것은 외부에 주어서 외부 용역 설계, 외부 어 용역 설계를 할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이 그러면 그냥 단순히 내 친한 사람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어 개발을 하지.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성공보다는 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어 처음부터 빠른 성공보다는 조금은 내실을 다치는 그런 성공의 방안으로서 처음에 한 1, 2년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1만 시간의 법칙을 만족을 시키도록 노력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사례로서 BC는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예비 창업자로서 자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판단이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BC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에 이제 경험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 우선 경험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의 어,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를 통해서 1, 2년, 즉 1만 시간의 법칙을 만족시킬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안목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경험은 가졌는데 이러한 어, 경험을 가지고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어떻게 보면 명확히 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했을 때그 솔루션은 어디서 조달을 할까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어, 아주 좋은 그런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 이 서울통상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요, SBA라고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면서울통상산업지흥원에서는 하이서울 창업스쿨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그 경기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SBC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G창업스쿨 아니면 G창업보육센터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G창업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천지역으로 가면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어, 알아보시면 되고요 또 성남창업진흥재단에 어, 가시면 어, 성남창업진흥원에서 어, 시작하는 그런 창업스쿨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충남문화산업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어 이렇게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요 어, 아주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로그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일단 성공 사례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찾는 어, 그런 솔루션들이 많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동산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부딪혀 보시고 거기서 네트워크를 만드시고 그 주변에 많은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보가 유통이 되니까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 좋은 업체들 많이 발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주 방식으로 개발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요. 어,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미팅을 가져서 의견을 나누고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인들 소개를 통해서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외주 개발사의 의뢰를 해서 그 외주 개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 외부 방식 설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하셨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여러분들이 어떤 걸좀 기억이 나십니까 배운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할 때첫 번째가 외부 방식 설계는 전체적으로 보면 스왑 분석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죠 OW 전략입니다 내가 없는 부분을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히 그 설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업체를 이렇게 발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풀타임 그러니까 풀, 이렇게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이렇게 어 맡기는 방식도 있지만 디자인까지 아니면 은 제품 설계까지 아니면 양산을 고려한 어 설계까지 맡기는 방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죠 이런 걸 맡기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신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느낀 점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느낀 점은 아 우리가 이 외부 어 설계 방식을 취할 때 단순히 내가 그냥 외부 업체들한테 일을 맡긴다고 이게 될게 아니구나 내가 그분야의 우선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먼저 내가 경험을 가져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한번 어, 잡으로서 한 2, 3년은 내공을 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할 점은 어, 실제로 몸으로 부딪혀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물어서 할수 있는 부분보다는 본인이 제일 절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절박한 상황에서 몸으로 부딪히다 보면 정말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요 좋은 기술과 정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 외부 어, 설계 방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어, 기억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그리고 실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 이렇게 지름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통해서만이 어, 성공을 보장하실 겁니다 외주 용역 설계 진행 시 개발 목표는 어떻게 만드나요? 예, 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외부 용역 설계를 할때그 개발 목표를 제시를 하느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어, 여섯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 또한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경쟁자를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 경쟁자들은 어떤 개발 목표를 가지고 제품을 설계했는가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그 제품들의 사용 매뉴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들을 한번 펴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반드시 좋은 개발 목표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